자 이번엔 이제 버프... 야 버프... <웃음> 바람치번붓게치붓고뭐 이런 정도 한번 볼까요? 탁! 52만이라고? 야 이게 52만이라고? 네, 네. 우와! 미십붙다니까자 가볼게요 네, 치밍 한번 쳐지나 진짜 빡! 80만이다! 아이쿠! 반갑습니다 아... 선멜 선물 리뷰를 가만히 할텐데 성분이 상당합니다. 아, 자신에게 두탄 동안 기본 능력치 30% 증가가 있는데 이 증가치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피해를 안 받으면 이게 동일한 효과를 이어갈 수 있고 자신에게 걸리는 버프 효과 한 개당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 5%씩 5, 3, 1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가 만약에 버프가 세 개다, 그러면은 바로 15% 받겠죠. 그럼 버프 세 개를 바로 받게 해주면 좋겠네. 자, 그래서 바로, 짜잔, 시구르드. 어 적군에게 능력치 감소 효과 디버프 걸면 공버프 3개를 주죠. 아, 우리 오젤드가 요거를 감염을 팍 처음에 한번 쓰면서 오젤드한테 체살이일어났어요체살이가 체사리 있기 때문에 바로 능력치 감소 팍쳐 일어나면서 빠바바박 이렇게 한번. 거기다가 무명버프가 혹시 여기로 탁 떨어진다면 딜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출발.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요거 좀 기대되는 덱인데. 어 일단 말이죠 원래 막 강타 당기고 이렇게 할 건데 강타 안 당길 생각입니다 좀더 자극적으로 바로 디버프다 걸렸고 버프 3개더 받았고 누구를 죽일까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아 쵸프 쵸자 디버프 6개 개와 어, 파열 안 터졌는데도 이 정도 딱 그닥 아씨게 이 정도네요 예이 정도 어 뭐야 예, 버프 세 개가, 아, 아, 아, 잠깐만, 아, 공버프 세 개가,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그래, 우리 개성으로 될 때만 바로 받는 거구나. 아, 개성이 아니라 내가 걸은 디버프니까, 이제 받네? 아, 이, 이제,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공격은 다음 턴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 일단, 우리 형님 이제 끝날 것같고요 자 요렇게 4 0만 찾아장 자 이십이만 뭐지 방금 먹고 임마왜 이십이만을 냈지 방금 일단 얘들 버프 이제 먹어 아까 뭐 기본 능치 증가 이런 거막 많이 받은 거 같고 그지 얘들 야 얘들 야도마들 돌아야 되는데 지금 뭐 볼까 야뭐 봐야 되는데 야, 니 너무 세게 하지 마 살짝 만건드리는 살짝만 건드리고 이거 봐야 되겠지 그래도. 아 점치라 어 10만 원. 그렇지 턱 33만 야 일성 33만 나온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웃음> 아, 왜냐면 그 정도는 우리 뭐 어, 이렇게 고생 안하더라도 많이 보던 거라 가지고 상상당하긴 어. 합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 놀래야지 놀래 깜짝 왜 이제 고인 고인 선매리 지금 어어 연말급 뛰를 냈는데 노치밍했어요 노치명이 노치밍이 33만이래 어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먹고 이거 근데 코스염 대이가 왜 지금 지금 이 타이밍에 코스염이 왜 나오나? 일났네 이거. 근데 코스염에패스타네 코스염 옆에 만약에 저저 저 연매리면 이제 골때리지만 요즘 보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코스염은 진짜 야 진짜 코스염덱은 내가 괜히 저걸 설파해 가지고 진짜 내가 어? 한번 그냥 치보자 한번. 자, 가 보자. 야, 포기하지 말자! 그... 자, 가고! 자, 이걸 혹시! 빡! 아, 아니네. 안 되네? 저걸 많이 킬 땄으면, 아, 필각도 안될겠구나 필각이 세, 세, 아, 필각도 안 됐겠나. 아. 자, 맞아보자. 한 번, 야, 맞아볼게. 치 봐봐. 우리 선배 피 엄청 많던데. 어이, 어디 갔노? 아이고. 하긴 또, 버프가 많으면 또, 이렇게 코스염 아니 고인특집 아니에요 고인특집 아니고 원래 코스염덱은 여러분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무서운 덱입니다 내가 진짜내 랭킹 전에 나 랭킹전 방어덱 아직도 코스염덱 세아놨어요 이게 알아도 못 막는 수가 있다 고인특집이라니 코스염한테는 진짜 질수 있어요 트위고 치저가 그럽게 낮은데 왜 치명이 안 터지지? 트위고는요 치저 치방 세팅 불굴 세팅납 합니다 코스튬들이 예, 그 여러 번 진화를 시켜 왔는데 최종판 한번 보세요 불굴 세팅입니다 겁나 무서워요 안 죽어요 트이고가트이고 트위그 도발 두턴 끝나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못 막아요 뭐? 꽤 매섭게는 때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거고 시동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지 와 콤보 제대로 맞았는데 탄탄하다 자 이번엔 버프 야 버프 <웃음> 와 버프 풍년이네 뭐 때릴까 바로 한번치붓게치붓고뭐 이런 정도 한번 볼까요 탁! 52만이라고? 야 이게 52만이라고? 우와! 야, 야, 이이이 인마도 32만 한다. 야, 인마, 노치명이었어, 그것도? 야, 노치명 52만이었다고? 살살해라. 어, 살살하네, 어. 그렇지. 이건 어차피 살살하잖아. 자, 가볼게요 치명 한번 터지라, 진 빡! 80만이다! 선맬 당수 80만 터지다. 야, 이게, 그냥! 이게 맛있네. 에 맛깔지는데? 어, 기분능력치 30% 꺼졌었어? 턴 지나서 꺼진 거야? 와 그러면 기분능력치 30%도 켜지고 치명이고 이게 치고 이랬으면 장난 아니였겠다 그지뭐고 인간 어이구야 아이고 이 호크토크 그댁이구나 호크토크 그댁 아 잠깐만 일단 강탈부터 땡기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만한 거 하나 던지자 그게 좋을 것 같다 툭툭툭툭 요 정도가 좋겠다, 스타트가. 요 정도가 좋겠고, 요 다음부터 이제 이 돌아보는 거거든, 우리가. 야, 당수 좀, 폐좀잘 뜨봐봐. 아, 나, 자리 옮기자. 자리 옮겨가지고, 당수가 착착잘 차가, 붙으면. 오케이. 좋아, 우리 진짜 단단해요, 진짜. 잠깐만, 선맬 스탯 한번 볼게요. 방어력 3만, 공격이 5만 8천이라고? 아,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해보냐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치볼게요. 우와, 뭐고, 이거, 세다잉. 쑥! 이건 안 되네. 이건 아니고. 자, 여기서 죽습니다. 팍! 31만.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잠시 걸어놓고, 텐타클 1성 돌리는 정도 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와, 근데 톱 나온다. 톱도 이게 못톱 뭐 때문에. 어이구야, 펑까지. 오, 직원까지. 이거는 큰일 났다. 꽝! 와. 우리 형님 불꽃 뽑아버리고 바로 뽑힐 것 같거든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쓸게요 도시 <두시큭슈> 채우기 불꽃 슉스 <축스>. 빠바밤 <두시클> 신베렉이야 이거 잠깐만 이거 코인드롤 하고 넣으면 신베렉이가 개돌아보겠는데자그 영상도 뽑아보겠습니다 투기 컨티뉴. 어, 일단은 여기서 일단 일단 요거 자체로 우리 즐깁시다. 팡 충고한스. 더세를부다 지옥을 보게 되. 뽕송. 뽕은 걸려. 분도 아, 천사다. 아. 자, 갑분 천사다. 어, 천사가 지금 야, 너 지금 무슨 놀이 하고 있어? 단단한걸로 치자면 형이지라면서. 일단 말이죠. 요거를 뽑아 버리면 좋겠거든. 뽑아버리면? 뽑을 수 있어. 촥촥촥! <목소리도> <오> 야, 뽑겠는데? <목소리도> 툭! 자, 일단, 부활 뽑았어요. 어, 뭐, 버프 하나 좀 써봐봐, 버프. 천사야, 오케이! 디버프를 지우고 있어아 디버프를 지웠고, 오케이. 어이고,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뭐야. 마현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아 마현아, 화내지 마봐. 오케이. <목소리도> 이 정도? 자, 어떻게 되느냐? 신 배연해기 신 배연해기 그까지 어때 야 근사가 없어 죽어 이거 신 배연해기 5십만5십만신 배연해기 야 뭐고 이거 딱 그다까지 야 여러분 맞좀 봤나 어 이런 야 천사 대그이 정도로 갈아버린다고 이거 좀 놀라운 딜인데 솔직히 야 이게 이게 지금 버프 몇 개야 세 봐봐봐 아홉 개 여기 열한 개네. 11개짜리 당수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자, 보자. 너 살살해라. 살살해, 그냥 너는. 오케이, 됐으. 11개, 빡! 67만. 야, 노치명이었지, 방금. 노치명 67만 아니었냐? 네, 너, 아니, 터졌어? 아침에 찾았어? 아침에 찾았어? 아, 그래? 야, 어쨌든, 키아 나오네, 키아. 아, 그랬네. 어차피 딜만 보는 거면 우세수 아까 피가 적지만 우세수개 때릴걸. 그럼 좀더 막, 막가지게 봤을 텐데. 오케이 요정도